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왜이별를아 당신도 있잖아 그 사람 찾으러 간다 5월 10일 방송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 2회에서는 트롯 브라더스의 고품격 라이브 무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. 특히 박지현의 과즙미 폭발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. 박지현은 류기진의 그 사람 찾으러 간다를 선곡해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화어 보이스와 상큼한 매력으로 노래를 소화합니다.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박지현의 무대에 트롯 브라더스 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. 급기야 안성훈은 부럽다, 부러워 를 연발한다는 후문입니다. 박지현이 부른 상큼폭발 그 사람 찾으러 간다. 무대는 5월 10일 밤 10시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방송됩니다. 철없이 사랑했던 날은 가고 정리다 정리 아, 진실 하나 찾으러 갈 거다 아, 왜 이별했나 무지를 말아 예쁜 여자 만나면 무작정 사랑했던 날도 가고 아, 네. 당신도 사연 있잖아. 마음에 와닿는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내 생애 마지막 정열 멋진 남자 만나면 그 사람 찾지